저 완전 지각생이거든요? 늦어도 내 OOTD는 포기,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생지 스커트랑 가디건이랑 가방이랑 그리고 오늘의 얼굴은 짠! 메이크업이 아주 잘된것 같은데? 그리고 머리가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는 이거를 써줄까? 안 안녕! 응. 미안해 얘들아 영상에서 사과할게 네. 안녕 아미. 안녕 조 그래, 친구들 1시간 기다렸어 아니야 뭔 1시간이야 아, 아 그러네 미안해 <웃음> 내가 커피 살게 커피 사 쓴다고 아 니네 왜 그렇게 완벽한 건데 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약속시간이니까 아좀 시비 걸지 말고 안녕 음. 뭐? 저희빈사 안녕 그래서 뭐 먹을 거야? 돈쇼 무슨 응. 뭐, 버거 먹으려고 뭐? 아 그거 버거샵 버거샵은 먹지 뭔 말인데 두번 <웃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원래 친구들이랑 버거샵이랑 어디지? 돈쇼 어 돈쇼로 어, 갈라 했는데 웨이팅이 앞에 3 시간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쇼야? 우왜난 돈쇼로 우 알고 있었어? 잘 몰라서 그런 거 같은데. <웃음> 아 그래서 신이야, 봐아 응? 뭐? 카메라 꺼질 때도 조심해. 그래가지고 지금 카페 갈 건데 완전 오늘 풀 코스로 친구들이 다 알아봐 놨어. 예쁘다. 우리는 그런 거못 알아보잖아. 그래서 지금 모 쓰고.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친구들이 찾은 카페 왔거든요? 근데 여기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옷그 네이비 슬림핏 옷 제작한 거 찍은 데인데 여기에요 이름 그리고 음료도 맛있던데? 오늘의 o t d 일로 와봐 엄말로 와봐 나름 우리 시밀러 로 맞지? 응 됐어 이제 가 비즈니스 커플이니까 우리는 뭐야? 헐. 헐. 아 뭐야? <웃음> 다시 전달해 줄래? <웃음> 예쁘게 찍어줘. 응. 너무 예쁘게. 자 이제 컵 이게 시작하면 오는 거야. 어. 예. 너가 시작해 줘. 준비. 시작. 어, 정말.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가 더울까? 어, 너무 더워. 가장 예아 어. 한번고있지 <웃음> <거> 않아? <웃음> 아 뭐야 이거 <웃음>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 <웃음> 어, 빵이다 <웃음> <웃음> 어, 얘들아 진짜 고마워 아정아 <웃음> 인사해 잠깐만 아, 그런 거 없지. 기다려봐. 응. 내가 아주 예쁘게 나오고. 아니, 뭐 하냐고. <웃음> 자 인, 이거 보면서 인사해. 오나워 <웃음> 사장님이라고 얘기해. 아니, 나 결혼하면 아! 아니, 얘가 오나워 사장님인데, 제가 그, 얘가, 아, 이거 설명해줘야겠다. 어? 잠깐만. 우리 둘 같이 센터도 설명해줘겠 아, 아 일로 와. 아니 뭐 알게 된. 다 왜냐면 원래 친구줄 알더라고 사람들이. 아 근데 제가 원래 오나 옷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일단 윤석기라는 친구가 있는데 윤석기라는 아, 친구가 성범이랑 저를 이어준 친구거든요. 근데 이제 석기의 여자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였다가 내가 일부러 약간 오나어를 내가 너무 오나어 스타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혼자 계속 옆타마다 옷을 샀는데 어쩌다가 소피랑 이제 이렇게 넷이서 만나게 돼가지고 그러고 친해졌거든요, 맞지? 그래서 아, 오나어 아, 사장님이 <웃음> 내랑 못 있겠어요. 내룩북이 지분 제일 많은 사람. 아 맞아. 근데 오해할 수도 있을까봐 말하는 거지만 저는 음, 제가 음. 항상 사요. 자꾸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맞아. 맨날 사. 맞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니 지금 애들이 차 이거 했다. 차량용이 뭐 방향돼 아, 이거 나 진짜 살려 했거든? 아, 진짜? 어? 그치? 뭐게 없는지 뭐 모르겠다. 아니 이거 맞아. 이거 편나오너 냄새 못 맡잖아. 맞아. 어머 이렇게 많아요. <웃음> 너무 좋다. 차 디퓨저랑 차에 관련된 거 내렸다. 개좋아 아, 여기는 안 나네. 내보다 배꼽이 크다. 어 지대가 더 비싸다. 니까 맞아. 아 이거 안에다가 넣는 거구나 리필용으로. 이거 어, 이쁘다. 삼 개월 엄청 긴데 3 개월이면? 너무 좋아. 이거 비싸잖아. 이거 이런. 아니 나 이거 왜냐면은 내가 산거 있었거든. 이거 진짜로? 이게 너무 비싼 거야. 디스티크는 비싸서 나도 안 사는 거 같아. 니네 돈 너무 많이 쓴거 아니야? 이게 진짜 이쁘다. 나 뭔지 알것 같아. 그 캔들 모양, 모양 다른 거지. 모양? 모양? 아니, 아니. 그니까 러 약간 특이한 모양. 그거잖아. 특이한 모양? 아, 그냥 이거 이 모양? 좋아 어, 이게 그거네. 이거 완전 그거. 시그니처. 이거아까우니까 집에서 뜯어. 그걸 얘들아, 진짜 고마 생일 맨날. 해. 이정도 먹어야 간이 좋아지는 거야. 있 음, 맛있어! 맛 음, 맛있어! 음, 맛 맛있어. 음, 맛있어.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어맛있 맛있어! 을 아, 눈썹 그리기 전에 내가 사, 집에 있던 사람들한테 내 눈썹 보라고 하니까 와 진짜 진해졌다. 막흙 진짜 막섞기도 해서 근데 진짜 좀 효과 있죠? 아, 있지? 헤어라인에 꾸준히 발라. 있지? 있지? 아, 그거 해도 멋도을 텐데. 아, 여기 이렇게 톡톡톡 쏘 해가지고 빗질하면서 네. 이렇게 톡톡톡 하고. 근데 효과 진짜 있어. 왜냐면 나는 언니가 헤어라인에발랐는데 잔머리 엄청... 아, 귀에 들어가서 보여주고. 네, 액정 뿌리로 바 짜증나지. 보인다, 네. 짜증나지. 보이는데? 아니 옆으로 가자. 짜증나지 오늘. 어. 아니 이거 왜 벗고 는지 알아? 내가 핸드폰 보는 거 싫다고. <놀람> 아니 맨날 는 손이가 핸드폰 보는 야 근데 이제. 어, 나는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라. 누워서 핸드폰 보잖아. 진동 하나만 올리면 <놀람> <놀람> <놀람> <놀람> 진동 울리잖아. <놀람> <놀람> 그럼 난 아니까. 그래서 이제 살짝 보잖아. 그런데 손이 핸드폰 보는 척하면서. <놀람> 이러면 근데 나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놀람> 어, 어. 누구야? 약간 이런 생각 이분도 예고 그게 실제? 그럼 그래, 내가 뭔가 타이핑없 있잖아. 그럼 본리 휴대폰 한 대하면 돼. <놀람> 나 오늘 좀 부었지. 아무래도 호수 분해 좀. <놀람> 이거 이제 잘랐을 거야 침팬지 변질한 모습. 라오 어떻게 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겨드랑이도 한번 해보는데 오랑utan은 한 알게 꿀습니다. 내 사진 찍어줄래? 너 어, 정신? 내가 찍어줄래? 어 좋아. 빨리 사진 찍. 찍혀보고 싶어. 어디? 저 앞에? 카메라를. <웃음> 안녕하세요 유나. 생일 축하해. 어 <웃음> 아, 근데 이거 어차피 편집하는 거 아니야? 음, 손쇼! 와 여기 대기가 엄청 길어가지고 저희 3시간 정도 기다린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드디어 앉았다 우리 몇 시간만에 앉은 거야? 우리 처음 시작부터? 시0 아니다 4시간? <웃음> 와, 4시간 기다렸어 <웃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근데 그렇게 맛있어 <웃음> 어, 맛있이 진짜 맛있 감사합니다 수하 <웃음> 저기, 저기, 저기 사이라도 하나 만 맛있겠다 사이 네. 하나 <웃음> 네두개 사이라랑 콜라 하나 주세요 맛있겠다 밥? <웃음> 혹시 쌀은 따로 주는 건가요? 네? 쌀은 따로 주는 요 <웃음> 어떤 건가요? <거 말씀하시는 웃음> 쌀밥 아 밥이랑 이제 나올까요? 아 네네 <웃음> <웃음> 응, 응. 저기 옆쪽 남자가 심사분이 보냈다고 얘기를. 옆쪽 옆쪽 심사분이 보냈다고 얘기를. 아니 석기야 석기. 어석기너왜아정한테 꼬리쳐. 아 음. 이제 김치 시즈닝에 찍어 먹을게요. 김치 시즈닝. 음. 음, 맛있다. 음. 음. 여기 배달도 돼요? 아니, 저희 배달은 포장이 되는 거예요? 아포장도 똑같이 웨이팅해요? 아니요,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잠깐 일하러 집에 들어왔거든요. 이따가 다시 메이크업하고 머리도 제대로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갈 거예요. 범이 친구들이 오늘 이거 말해도 되는 거겠지? 응. 범이 친구들이 오늘 저, 저 생일 파티 해준다고 요트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모르고 있던 건데 서프라이드가 될 뻔한 한 이벤트인데 범이가 저한테 다 불어버려가지고 잠깐 들어볼게요. 네. 뭐예요? 뭐 찍고 있어요? 응. 어 죄송해요. <웃음> 뭔데 이거? 이거 내 브이로그야, 생일 브이로그. 어, 아 깜짝이야! 아니 치마를 걷길래 나 여기 앞에서 근데 안에 바지가 있었어. 오 개놀래라. 어쨌든 간에 성범이가 서프라이즈인 거를 다 말해줘가지고 그냥 저는 모르는 척하고 가려고요. 친구들이 해주는 게아니야 내가 나도 해주는 거. 범이랑 친구들. 이랑 같이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따가 요트 어차피 이거 알게 된 거면 은 요트 갈때 사진 이쁘게 찍히는 게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흰색깔 원피스로 갈아입고 갈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나의 지금 깨알 하울 짜잔 요 테이블 이쁘죠? 응. 요 테이블이랑 거울을 새로 샀거든요. 이쁘지 않아요 거울? 너무 예쁘다. 이 거울은 거실에 두려고 했는데 여기가 겉에 소재 때문에 고양이들이 스크래치로 써가지고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할 것 같아서 마침 딱 방에 뒀는데 방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방에 두려고요 그냥. 이거 테이블은 거실 테이블, 소파 테이블로 쓰려고 한 건데 지금 밖에서 언니들이 촬영 중이어서 그냥 제가 일단 여기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일단 저는 일하고 있다가 메이크업 수정하고 다시 옷 갈아입고 올게요. 안녕! 짜잔! 완전 아끼는 루이비통 원피스를 입었어요. 이게 완전 완전 옛날에 산 건데 제가 이거를 뭔가 마땅히 입을 데가 없어서 못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오늘 딱 뭔가 요트 타면서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다리는 뭔가 제가 원래 다리에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여기 종아리가 좀 두꺼워가지고 근데 그냥 오늘은 원피스에 어울리는 신발을 신으려고요. 머리랑 메이크업도 다시 했어. 머리를 꽁을 띄우고 지금은 웨이브를 했어요. 이렇게. 옷이랑 잘 어울리죠? 그리고 오늘은 좀 졸부 컨셉으로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산 거거든요. 너무 예쁘죠? 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있어. 아니 원래 명품 가방을 최근에 잘안써도아 이게 진짜 이 디자인은 이거는 루이비통에서 잘안 나오는 이런 디자인이 이, 이러고 이 손들 예쁘죠? 응. 이거는 정말 루이비통이잘안 나오는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맞아. 뭔지 알죠? 응. 그래서 얘는 절대 얘 놓치면 안 돼서 샀어요 그리고 컬러도 이게 매번 시즌마다 컬러가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는 약간 라임같이 좀 형광 네온색이었으면 지금은 좀 이런 비비드한 옐로우거든요? 뮤트한?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게 되게 귀여운 게 제가 원래 체인 끈을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가죽으로 된 끈이고 이게 이렇게 길게도 멜수 있고 그리고 끈 조절을 해가지고 옆으로 짧게 멜수 있고 손으로 이렇게 들어도 귀여워요 근데 저는 오늘 이거를 짧게 해서 옆으로 멜 거예요 머리 옆에, 짠. 머리? 이렇게 옆으로 오 어, 귀엽다 귀엽지 않아? 머리가 이렇게 있어? 내 머리 오늘 공들였어 오늘 이걸 네 단이나 냈다고 고데기 할라고 어. 원래 나두 단으로 고데기 하거든요 근데 나 이거 네 단. 단으로... <웃음> 성범이가 예쁘게 하고 그랬단 말이야. 아이 원피스 진짜 내가 이거 작년 너무 작년 훨씬 전에 산 건데 재작년 작년 여름에 산 거다. 너무 아까웠는데 잘 됐다 이어서 짜잔, 범이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나 오늘 근데 착장 어때? 저 공주 진짜 완전 공주. 젤라 언니가 샤넬 신발 빌려줬다. 아 진짜? 진짜. 나 모르겠는데. 다리 두꺼워 보여? 아, 너무 좋은요. 고마워. 우와. 누구야모야사람들이야아 그래? 아더야 뭐야? 헉,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우와. 우와. 이 아니야. 부러 부러. 뭐이잠아 니네 뭐냐고?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씻을 거거든요. 너무 행복했어. 맞죠? 좀... 인사해줘 마지막인 사 안녕. <웃음> 소중이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